안녕하세요 연하신당연예계십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정고선예계십니다네 오늘도 궁금한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응. 같이 웃어요. 나도 알려줘요. <웃음> 그치? 약간 나만의 조금 세상에 조금 빠져있을 것 같은 사람. 어. 이 사람 운동해? 그건 음, 아니에요? 운동 아니에요. 음. 그러면 배우야? 네, 배우왜왜 음. <웃음>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웃음> 아니 몸을 쓰나 했어. 음. <웃음> 아, 어? 아니 그냥 너무 웃겨서. 왜? 네. 약간, 응, 응. 응. 이 얘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아이. 몰라, 나 지금 고기 삼다혔어 아씨. <웃음> 아 이거는 잘라주세요. 어, 어. 정화 언니 알죠? 정화 언니, 어, 그 어, 되게 마른 사람. 네. 약간 남자 버전인 줄 알았어. 아그 정도로? 응. 아니, 이 사람이 일을 못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행동도 막 느리느리 탈것 같지는 않아. 늦게 떴어요? 어, 뭐, 그렇죠. 고생을 못어요이 음, 음, 고생 음, 음. 사람은 진짜 바닥부터 올라와야 될것 같은 사람인 거야. 고생 고생 하면서도 약간 희망을 못 놓는 사람. 음. 음. 음. 맞아요. 음. 꿈을 엄청 크게 갔나 봐. 응, <웃음> 어, 엄청 큰 꿈을 갔나 봐. 응. <웃음> 어. 왜, 왜 이렇게 웃으세요? 꿈을.. 꿈을.. <웃음> 아니 바론다인데 꿈을 되게 크게 갖는 사람 같아. <웃음> 어느, 정도 길을, 어? 어느 정도 길을 이렇게 웃으 아니 오세요? 그냥 있잖아. <웃음> 이왕 내가 배우가 된거 있잖아. 우리날, 우리나라에서 탑배우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꿈을 크고 그, 크게 그게 가져도 조각이니까. 응. 음. 음. 음. 이 사람 꿈이 크지 않아? 욕심이 많다고 그래야되나? 어 그래요? 내가 음, 본이 사람은 그시는거는 모르겠어요 음, 음. 내가 본이 사람은 조금 승부욕이 강해야되는 음, 사람이야 음, 음, 음. 승부욕이 강해야되고 이상한 오기가 있어야 되는 음, 사람이고 음. 뭔가 악발이 깐다고 요걸로 버텨낼 것 같은 음, 사람인데 음, 음. 자존심만 살아있어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약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못 돌아갈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음, 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손해야돼 자기가 지금 얼마큼 많이 알려져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다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럼 겸손해야 돼 그만큼 겸손해야 돼 그걸 잃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이 사람은 이분의 개인사는 음. 되게 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음. 관리가 철저한것 음.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하고 오잖아요 음. 근데 뭐 음. 없어요 음. 이 사람은 그래야 되는 음. 사람이고 우욱 하는 게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발끈 이런 거를 잘해야 돼이 사람은 싫으면은 또막다 갈아웃고 막 그래야 될것 음. 같은 사람이야. 음. 음. 이 사람이 표정관리를 잘 못해? 그것도 잘 못해. 음. 아 뭐야? 아, 근데 배우라잖아. 어. 나름 하겠지. 어, 나름 한다고는 하는데 딱그 있잖아. 나보다 위인 사람인 것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 그리고 약간 자기 변명이 조금 많은 사람 같아. 약간 자기를 포장하는 음. 말들이 많은 사람. 약간 내가 약간 겉에가 꾸며진 상태로 그냥 사는 사람. 음. 그러니까 내 원래 성격, 내 원래 그냥 생각하는 건 그냥 원래 나는 없는 사람 같아. 어. 그냥 약간 꾸며진 나로 사는 사람 같은 느낌이야. 음.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연기처럼 살아. 응. 음. 어. 인생이 연기야. 늘 음. 연기야. 응. 음. 음. 음. 연기처럼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응. 음. 이 분은 그러면 배우로서는 어때요? 딱 배우해도 될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주예요 배우로서 성공? 네. 배우? 배우? 왜 약해? 배우만 해? 배우만 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약간 내가 들러리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음. 근데 이 사람이 그 들러리 때문에 되는 사람인데? 응. 딜러리를 해서 됐다. 어. 그러니까 자기를 받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올라간다 음, 음. 그게 없으면 안 돼. 음. 혼자로는 안 돼. 혼자로는 쉽지, 음, 쉽지 않았을 거야. 지 않았을 거야. 있어야 돼. 주변에 항상 이렇게 옆에 받침해 주는 사람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 음, 그거 맞는 거같아이 음. 사람이 주인공인 적이 있어? 네, 있긴 있어요. 그게 뭐. 잘 됐어? 아유, 근데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선생님들 말하는 어. 게 뭔지는 알겠어. 어, 약간 내가 메인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약간 사이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약간 내 존재감을 보여줘야 될것 같은 사람인데. 음. 모르겠어. 이분의 이제 뭐 쓰시거 <웃음> 같은 게 응. 뭐 성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 그리고 연기자로서는 신이 내린 얼굴. 그니까 얼굴에 여러 가지가 있다. 얼굴 있다고. 네. 음. 그니까뭐 잘생기고 뭐, 뭐 뚜렷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럼 음. 이 사람은 실력 판 거야? 그렇죠. 음. 그렇다고 봐야죠. 음. 음 여기까지 올라올 때 시간이 참반이 걸렸겠는데? 음. 어 맞아요 그거 봐요. <웃음> 엄청 오래 걸려야 돼. 어 되게 느려 하나 어. 배우는데도 되게 습득이 되게 느린 사람이야. 음. 엄청 오래 가야, 엄청 오래 음. 걸려야 돼. 음. 주변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음. 음. 말해줘도 음. 자기는 똥인지 됐냐인지 찍어먹어봐야 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바뀌기까지 가 시간이 지금까지 걸린 거지. 음. 이 분도 그럼 고생이랑 고생은 다한 거네요? 고생이랑 고생은 한 거는 맞다. 이 사람이 어. 고생을 했다고 말할 거야. 어. 근데 봤어? <웃음> 그 말을 하고 싶어 나는. 음. 그게 진짜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 제일 큰 고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고생도 어, 안 하고 어. 되려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응. 뭐 그죠 그 근데 그 시절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 왜냐면 이제 그 시대에 충무로의 블루칩이었던 3인방이 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애들이에요 음. 그분들이랑 같이 음. 과거의 뭐 힘듦을 음. 뭐, 얘기도 하고. 응. 근데 되게... 과거의 힘듦을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 세, 얘, 여기까지 셋이라는 거잖아. 그럼 그 옆에 있는 둘이 얘를, 얘한테 를얘 많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맞아. 같이 끌어주려고 많이 둘이 노력을 한 거야. 근데 <웃음> 조금 늦게 깨달은 것 뿐이지, 여기 가운데가. 이 사람이 조금 늦게 깨달은 것 뿐이고 여기 둘은 그거를 사람이 말하면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한테 알려주고 말해줄 게 많았던 거지. 그래서 고생은 같이 한건 맞지. 근데 음, 그 고생이 크다 작다는 없으니까 뭐 그것도 고생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정도 고생을 안 하고 이만큼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 이제 지금 응. 영화가 두 개나 개봉하는데 어..뭐.. 어때 보이세요? 잘될것 같으세요? 하나는 매일 개봉 이요 주인공이야? 주인공둘 다? 둘다 주인공 아까 둘다잘 된다기보다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 아, 하나는 잘될것같아데 잘 된다기보다 잘.. 나는 모르겠어. 안 터질 것 같아. <웃음> 잘 된다기보다 두개 중에 뭐가 더잘될것 같아 하면 두개 중에 하나는 그나마 이거보단 나은 거지. 하나는 작품성이 강조되는 작품이고 하나는 흥행 유도가 심한 작품이이 사람은 그냥 흥행이지. 맞아. 흥행 유도하는 거는 어, 그게 뭐 물론 뭐 당연히 흥행 유도하는 게더잘 되겠지. 음. 근데 어느 정도 될것 같아. 미쳤다 까지는 모르겠어 음. <웃음> 아 이거 괜찮대 이거 한번 봐봐 응 음, 어, 음, 그런 느낌 이렇게 누군지 말, 말씀드리고 누구야? 궁금하실까데 이분 박해인 씨 박해인 씨야 어 이게 그, 뭐 음, 이, 이분은 진짜 베일에 많이 쌓여 있는 분이고, 결혼, 왜? 어. 결혼을 일찍, 결혼을 해서 뜬 것도 있고, 선생님들 말씀대로 초반에는 영국 생활을 하면서 이게 되게 덕졌어요 음. 주연 배우가 되기까지. 영화 뭐가 나와? 뭐, 은교에서도 뭐, 뭐 나왔죠? 아, 이제 나올 거? 음. 이제 나올 거는 내일 나오는 거는 헤어질 결심이라고, 탕혜인 씨랑 음. 주연. 음이 어느, 뭐, 어디 작품에, 뭐, 사키받은, 그래, 뭐, 음. 이런, 이런 거라고 했고. 음. 그리고 다음 달에, 음. 다음 달에 이제 그, 영화, 그, 뭐지, 이순신 나오는 한신이라고, 한산. 한산? 그, 명량, 명량 음, 보셨죠? 그거에, 명량이 원래 이제 3부작짜리로 나온 건데, 음. 이게, 이거는 이제 완전 흥행, 보증수표 같이 다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뭐 이순신 하면 은 영화 잘 되니까 그리고 전작도 되게 잘 됐고 어제가까 이순신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 이순신 얘기했어 응. 오늘 네. 이순신이야? 이랬어 이두 개가 나오는데 <웃음> 응 어...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응 근데 이분은 뭔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이미지랑? 이미지 어... 응.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김남길인가 누구 봤지 우리 무슨 강그그 네, 뭐, 네. 네. 그 사람 보는 느낌이었어 아. 응. 이분이 뭐 네, 진짜 그뭐 구설이 없어 <웃음> 구설이 없어 이렇게 배우 생활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아까 블루칩 뭐 삼인방 얘기했잖아 젊은 시절 응. 그때가 조승우 씨랑 유승범 씨예요 음 그때. 그러면은 많이 말해줬겠네. 맨날 편의점 빵 우유 나눠 먹고 뭐 내일을 꿈꾸던 사이였대요. 지금 이 순간. 아, 음, 음, 음. 음. 이칸에 초청된 음. 초청된 음. 거래요. 그 헤어질 결심이 음. 확정 음. 걸렸고 음. 네. 음. 어허, 그렇군. 주연인데. 뭐. 어, 잘안될것같 음... 점점점. 헤어질 결심은?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한다는 잘안될것 같아. 모르겠다. 한산은 한산은 어때요? 그 이순신 나오는 거. 그것도? 기대자이네 뭐가 한산이? 그렇죠. 명량 투니까. 명량을 안 봐서. <웃음> 나도 제대로 본건 아닌데.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내걸고 하는 느낌보다도 약간 감독을 따라가는 느낌이 더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작품성을 보겠지? 그죠? 래서거그래서 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연기를 펼치겠지? 뭐 연기는 의심하지 않아, 잘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음. 근데 여태까지 그냥 운이 좋은 거 아닐까? 그리고 같이 했던 그런 파트너들의 그런 것들이 더 맞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솔직히 들어 뭔가가 될 듯하면서 안 되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빵하고 터져야 될 것은 안 터지고 요상한 데서 터진다거나 음. 이러는 게더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고 나서 보니까 좀 안타까운 사람은 맞아 음. 많은데 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미지는 조금 다를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음. 음. 음. 음. 그래서 잘 되겠다 그두개 중에서 영화가 어떤 게잘 돼요 애는 대답을 못 하겠어 음. 음, 음. 이제 뭐 어찌됐든 봐드린 거니까 네. 조심해야 될 거나 이런 것좀 알려줬어 이분이 뭔가 놓치고 간다거나 조심해야 될거한 것만 보고 가는 거? 응. 그냥 자기 생각이 오르면 그것만 밀고 가는 거? 응. 주변을 응. 안, 안 둘러보는, 둘러보는 거왜 거. 응. 응. 응. 응. 그럴까요? 응. 이거이사 성격인 거 같아 응. 내 주관 그게 내 너무 또렷한 됐죠? 사람 응. 응. 응. 오, 신기하네 이 사람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었네. 아니면 몸을 쓰는 그런 배역을 해봐. 맞아. 응. 또 힘든 건또 싫은가? 아니지 그뭐 응. 그거는 액션 신이 많겠죠. 아, 응. 응. 그, 어떤게 한 신이? 네. 응. 그거는 한신 이게 이제... 아니잖아. 아 그거? 그냥 이게 응. 막 사라 응. 이용 거 아니야? <웃음> 아직 안 나와서. 이거 <웃음> 뭐 그럴 수 있지? 명령을 내. 와, 어, 막 사극 아, 이런 거 아니야? 말부터? 많이 타겠죠? 아 배를 많이 탈 거야 아마 배니까거북선 <웃음> <웃음> 타겠죠? 응 아, 그래 타? 대포로의 쌀아 이런 거 응. 있잖아 응. 그런 것만 하는 거 말고 네아 진짜로 진짜 너는... 느아루 이런 거 있잖아 어. 어. 아 그런 게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어. 거 하면 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게 어. 이걸로 먹힌다고?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반전을 꿈꿨던 응. 게 은교 아니었어? 응교죠? 응교했을 어, 거야. 응교. 응교했을, 응교했을 텐데. 그런 것처럼 뭔가 진짜 독특한 거 있잖아. 다른 응. 사람들은 막 거려 하는 거를 응. 해보라 그래. 이 사람은 힘들어야 돼. 응. 노력 없이는 절대 안 돼. 응. 이분은 뭐 살인마 역할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살인마 이런 거 말고. 응. 그 말고 살인마는 있잖아. 살인만 이런 거 말고 나도 알수 있어 강하게, <웃음> 진짜 강하게 진짜 빡센 거막 태극기 날리면 막 이런 것처럼 막진흙도막 막 걷고 막막 막, 막 빡센 거아 음, 음. 그거 나오지 말, 않았어? 그런 거 하면 대박난다? 응 음. 대박난다가 아니라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음. 아이 분을 위해? 응 음, 음. 근데 다양하게 마음, 자기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 같긴 하는데 자기가 몰라 돋지를 않아 얘가 부족해 부족해 지 o s 응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